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3 0 미니 다이어리를 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분위기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제 취향이 아니라서 오늘 약간 제 취향에 맞게 바꿔보려고 해요 난 키링도 빼고 이 다이어리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제 생각에는 표지랑 키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표지랑 키링을 제음대로 바꿔보도록 하고 일단 표지에 쓰면 좋을 것 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몇개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청.. 아 이거 예쁘다 청량한 느낌이 나고 뭐 이런 것도 어나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흠. 약간 이런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고. 꽂아볼까요? 와, 딱 정말 이 표지만 바꿔도 다이어리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완전 딴 다이어리 같아. 괜찮을까? 라벨 스티커들을 같이 또 써서 좀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종이 이거를 못 고르겠어 너무 다 예뻐서 이런,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 나에게는 정말 아파도 있기 때문에 뭐 쓰면 좋을지, 우리 천천히, 아, 약간, 이따, 동그라미가 나은가? 아니면 약간 이런 육각형. 동그라미. 이런 색감의 육각형도 있는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뭐, 어, 이런 빈티지한 느낌. 다 노란색 노란색 이런 약간 음. 이런 친구를 이렇게 붙여줘도 어우 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붙일까요 한 번? 사이즈를 잘 맞춰서 이정도 쓴것 같지도 않은데, 뭐쓴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어우, 청량하다. 청량한 느낌. 일단, 속지를 이정도 빼고, 이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이어리 A6, A6 사이즈의 속지인데, 남는 속지에요. 이거를 재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남는 종이라서 그냥 사이즈만 맞춰서 타공하면 되니까 아 근데 이거 미니 사이즈라서 타공이 구멍도 되게 작네 저는 작은 사이즈의 그 뭐지 작은 사이즈의 펀치가 없어서 일반 펀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귀여워 아 너무 귀엽네 이거 귀엽습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링! 키링키링 키링. 아 귀여워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새로운 미니 30 다이어리의 표지를 같이 바꿔보고 속치도 한번 간단하게 새로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고 바꿔 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앞으로 이 미니미니하고 귀엽고 깜찍한 성공 다이어리 활용하는 법이나 꾸미는 방법도 많이 공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